오늘은 베드로 전서 강의 두 번째 시간으로, 베드로와 실루아노 마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역사적 상관관계를 보면, 일반 서수는, 일반 서시는 이렇게 베드로 전서가 먼저 쓰여져 있고요. 어, 그 다음에 나머지 것을 참고를 하시는데, 파정기, 교회 부흥기, 그 다음에 이반교책기 교회 부흥기, 돼 있죠. 요 나머지 베드로전서부터 일반서신과 공동서신은, 공동서신은 추수기, 교회의 핏받기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요 참고를 하시고요. 아, 이번은 그 다섯 개 구분으로 베드로 구성을 한번 다시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소망, 구원에 받은 자에 대한 요구, 구원받은 종들에 대한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구원받은 자의 확신 은 어떤지, 그다음에 현재 삶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이 전반적인 이, 이 내용의 전반적인 1장에서부터5장 전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제는 고난을 통과하라. 그 다음에 인물 아까 말씀드렸지 베드로, 실루아노 마가 돼 있고요. 어, 장소는 외부로부터 는 고난은 분명한 목적이 있으니 이겨내라. 그렇게 되어 있고요. 장소는 바벨론, 바벨론이나 우리가 보면 로마로도 얘기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뭐, 이집트의 바벨론이라고 얘기하는 여러 가지 석설이 있습니다. 그거 참고하시고요. 기간은, 어, 그, 로마의 대화재 이전, 60, AD 64년 이전, 63년과 64년에 쓰여진 것을 보고 있습니다. 자, 일반 서신은 공동서신이라고 되어 있죠. 이공동서신으로써 있는 것은 불특정 다수에게 쓴 것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한테 회람식으로 볼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서신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후서는 그 내로의 그 압박, 대로의 그 탄압에 대해서 쓴 것인데, 나머지 주제에 대해서는 한번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첫 번째 베드로전서 인물강의 시간에서 우리가 배웠던 것은 고난을 통과하려면 성령 안에서 말씀과 거룩한 공동체를 지키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들어올 때 함께 하시는 것이 누구냐? 성령이라는 거죠. 마지막 때 서로 도울 수 있는 것은 공동체가 필요하고요. 우리를 거듭나게 해준 것은 말씀이라는 이세 가지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고난을 통과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 기본으로 해서 나머지. 우리가 인물 강의 두 번째 시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에게 인정받지 못하자 예수님을 배신한 베드로.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자,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 8장1 0절에서 보면 어, 그 대제사장이 그 예수님 예수님을 그, 그 잡으러 오고 있죠. 그럴 때 베드로가 칼을 꺼내서 어떻게 했습니까? 대제사장 총말고로의 귀를 잘라버리죠. 그러고 나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이 꾸짖죠. 그러면서 칼집을 꽂으라고 얘기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왜 우리 아버 내가 아버지가 주신 잔을 마시지 말란 말이야? 그렇게 하면서 베드로를 꾸짖죠. 베드로는 뭐라고 했습니까? 베드로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겠죠. "나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뭐라고 생각합니까? 베드로는 생업도 포기하고 가정도 포기하고 예수님을 쫓아다녔음에도 불구하고 3년 동안 쫓아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나온 것은 뭐예요? 꾸지람이었습니다. 그럼 뭐가 됐을까요? 인정받지 못한 것들, 그 다음에 보상받지 못했던 것들, 그런 것으로 온는가 베드로는 어떻게 요 낙담했겠죠. 그죠 이게 뭐냐면 이때 이렇게 이 낙대 맺던 거, 예수님이 또 칭찬하지 않고 꾸준히 맺던 내용이 또 어디서 나옵니까? 마지막 만찬 때도 나옵니다. 자 여기서 보면 누가 보면 이렇게 나오죠. 예, 말씀때 44절에 보면, 만일 아버지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온도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이 잔을 내가 받겠다고 랬는데 베드로가 그것을 방해를 하죠. 그래서 꾸짖으면서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이런 내용이 어디서 나오냐면 이런 거죠. 야, 내가 나를 누구로 얘기하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다. 내가 알게 한 것이 아니야. 혈육이 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를 알게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또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께서 이제 이런 말씀 하시죠. 예수께서 야, 내가 어, 예루살렘올라가고 장로들과 대사장들한테 잡혀서 어, 죽음을 받추고그 다음에 제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거야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항변하여 이르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항변해 뭐죠? 아 그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주여 그리마 앞서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이다.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23절에 보면 사단아 내가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도 사람의 생각과 사람이 제일 따라 행동하고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뜻이냥 착각하고 있다는 얘기죠. 베드로도 똑같이 착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하고 우리가 우리가 그 그런 얘기를 했죠. 우리가 정말 세속적인 교회는 어떤 거냐? 이사 갈때 그다음에 무슨 직업을 옮길 때뭐 여러 가지일 때 주님의 의, 그 뜻을 물어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특히 교회 목사님한테도 상의 하지 않고 그렇게 행동을 하죠. 그래서 말씀하신 게 이겁니다. 네가 사람이라 생각하다. 네가 하나님이라 생각하지 않니냐고도리어 사람이라 생각한다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뭐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은 했지만 속으로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병어의 기적을 보고도 물 위를 걷는 예수님을 보고도 무슨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이 자기 의의가 먼저 떠올랐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뭐라고 되어있습니까? 현실에 원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았을 때 돌변했던 베드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참고하시고요. 자두리오서 예수님을 세번분했던 베드로.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했죠. 네가 너희들이 내가 너다 도망갈 거야 그랬더니 뭐라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가. 제수, 제자들도 마찬가지. 절대 그렇게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당신하고 같이 죽을지언정 절대 배반하는일 없을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네가다 굴기 전까지 세번 부인할 거야. 라고 했는데도 마찬가지 부인하죠. 첫 번째 부인하고, 두 번째 맹세하면서 또 부인하고, 세 번째는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 부인을 하고 있죠. 그것을 갖다 딱 하고 난 다음에, 세번 부인하고 난 다음에, 다우는 것을 듣고 통곡을 하죠. 자 이게 베드로입니다. 자죽인자들을 다시 살리신 예수님. 왜 먼저 그러냐. 먼저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하느님에 대해서 먼저 살펴봐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중요한 게왜 나오냐면 베드로전서 3장 18절부터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육체로는 죽음, 죽었지만 음죽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19절에 보면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요? 자이 내용을 여기겠습니다. 한번 봅시습니다 여기서 옥이라고 쓴 이유가 뭘까요? 여긴 지옥도 아니고, 무슨 옥이라고 썼어요. 이 지옥이, 이 옥에 대한 내용이 뭐냐면 필라켄데, 여기는 감시, 보호, 감옥, 지키기, 모이는 것,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옥이라고 썼으면 우리가 하데스나 개인 나라 써야 되는데, 그렇게 쓰지 이 않은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뭐냐면, 이 옥의 옥이라는 것은 그 당시 옥은 아브라함을 포함, 아브라의 품을 포함해서 영들이, 영들이 그 당시 낙원에 직접 가기지 못하고 옥에 들렸다가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낙원에 간게 아니고 옥으로 간뒤 올라간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 옥에 가서 뭐냐면, 자, 이게 보면 여기 되 있습니다. 옥에 가면, 그, 여기 자. 보면, 여기 선포라고 도 얘기되어 있죠. 선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선포라, 그건 캐리지안 캐리그마, 뭐 아니면 케루스에서 유래된 건데, 이게 뭐냐면, 뭐 공포하다, 선포하다, 알리다, 뭐 설교다, 이런 내용이니까, 법정, 뭐 증언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딱. 법적으로 이건 이거다 라고 얘기하는 거와 똑같은 겁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이거죠. 자, 그 내용을 보면 누가 보면 1 6자 보면 어, 거지 나사로한테 이런 얘기하죠. 천사들이 거지가 주, 거지 나사로가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어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 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음부에서 아브라함과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어, 이 그, 부자가 이런 얘기죠. 아브람, 아버지 아브람이요. 나를 국리이 여기서, 여기서 나사로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찌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 아버지라고 되어 있죠. 아버지 아브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형대, 무슨 얘기예요? 저희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얘기하죠. 근데 아브라함 아버지라고 한다는 것이 참 특이하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사람들은 뭐냐면 구원의 약속을 못 받고 구원의 증거만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얘기를 못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지 못하고 어디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가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옥 안에 있는 옥에는 옥에는 여기서 보면 음보의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 품에는 나서를 보고 돼 있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거기에는 아브라함 품도 있고 고통받고 있는 부자가 있는 거기, 그, 음부 같은 곳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두개 함께 있는 것이 결국은 뭐냐면 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라케라는 거예요. 필라케요. 그 안에서 뭐냐면 아브라함이 거기에서 영들한테 선포를 딱 하시죠. 그러면서 무슨 얘기예요? 20절에 보면, 나중에 이건 다시 보겠습니다. 이 내용이 어디서 나냐면, 이, 이 내용을 보면 전혀 알 수가 없는데, 우리가 뭐냐면, 니거데모 복음본디오 빌라드 행전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냐면, 아포크라피라, 아크리파라는 아크리, 그 제2성서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자, 거기 13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옥 깊은 곳에 조상부과 함께 놓였을때 갑자기 황금기 같은 파란 색깔이 된 자색 광선이 빛이 딱비치죠 그러면서 모든 선조와 예언자들과 더불어 아담이 키기게 기뻐하면서, 무슨 얘기예요? 아담도 거기에 아브라함 품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저 빛은 영원한 빛이 원천이고 우리를 영원한 빛으로 전환시켜 주기로 약속한 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우리를 갖다가 구원해 줄수 있다. 우리가 구원의 증거함을 받았지 구원의 약속을 받지 못한 사람들. 이 내용들 을 여기서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빛으로 전환시켜 주기로 약속한 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일을 하면서 얘기가 하나님 아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참매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시몬이 와서 얘기하죠. 시몬이 누구예요? 옛날 예수님, 그러니까 마리아가 임신했을 때, 안수에쫓던심무원을 얘기하는 거야. 자, 그 말을 듣고 지옥 깊숙이 있던 성인들이 기뻐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할 때, 그때 뭐냐면 사탄이 지옥의 왕에게 이런 얘기를 하죠. 야, 나사는 예수를 영접할 준비를 해라. 저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야. 내가 소경들, 전름발이그다음 죽은 사람들을 그가 강제로 뺏어갔어. 그니까 러 나사로 같은 경우는 하루 이틀, 3일만에 다 죽을 수 있는데, 4일만에, 어떻게 해요? 그 당시 근동지방에서는 우리가 죽으면 3일 정도 이렇게 배회하다가, 그, 음부에 들어간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뭐예요? 4일 만에 음부에 들어가는 것을 뺏어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뺏어갔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누굽니까? 그랬더니, 그가 인간 본성으로는 그토록 강력하다면, 신성은 전능할 테니, 그, 그, 그 힘에 대적사산이 없을까. 그러니까 전능 전능하신 분이야. 그러니까, 저거 하지 마고 빨리 문 열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옥의 왕이, 야, 그걸 데려오지 마요. 그 사람 데려오지 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16절에 보면, 그때 천둥이 치고 강풍이 부는 듯한 목소리가 들려와서, 지옥의 왕들은 문을 열고, 영광을, 주님을 영접을 하죠. 자, 모든 성인들이 지옥의 왕이 당신이 아무리 힘도 없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야, 너희는 이제 별 벌이 없어. 예수님이 왔기 때문에 는별 벌이 없어. 그러니까 빨리 빗장 치우고, 빨리 예수님 영접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암흑에 내내 덮여있던 그곳을 비쳤다 족쇄들을 부수고 사악함으로 인한 짙은 암흑과 죄에 따른 죽음의 그림자를 젖은 사람들을 무적의 힘으로 발휘하여 방문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방문한 시간이 언제냐 예수님이 십자하게 돌아가시고 난 3일 동안에 지옥에 가서, 옥에 가서 와서 이런 그 지옥에 있는 아담,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모든 구약에 있는 사람들, 구약의 약속을 못 받고 증거만 받던 사람들을 데리고 천국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낙원으로 가는 거죠. 그때 그 내용들을 여기다가 쓴 거예요. 그니모데 복음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자, 그리스도가 지옥을 사탄에게 넘겨주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암흑과 죽음의 무시무시한 힘을 모두 내가 없애버렸다고 얘기해요. 지옥의 사탄을 넘겨준다는 얘기야 자, 나세는 예수가 암흑과 죽음의 무시무시한 힘을 모두 없애버렸다고 얘기하죠. 19절, 19장에 보면 예수가 손을 뻗어서 이런 얘기야 금지된 나무 열매로 단지되어 악마들과 죽음의 지배를 받은 모든 성인들이여 나에게 오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무슨 금지된 나무 열매로 단조돼. 뭐야, 아담과 이브, 그 하와이, 그 선악갈 먹음으로 인해서 이게 뭐야, 죽음의 집에 받았던 성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울었습니다. 성인들이 구세주를 찬미했고, 주님이 아담과 모든 성인들 위에 손을 잡고 지옥으로부터 위로 올라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20장, 20장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주님 아담을 미카리인계했고 천사들은 그들을 낙원으로 인도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내우 나이 많은 두 사람을 만났는데 저 사람은 누 우리 지옥에 없었잖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뭐냐면 나는 에녹이고저 사람은 엘리야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얘기합니까 이제 적 그리스도가 지상에 나타날 때신성한징표들과 기적들로 무장한 채 싸우려고 다시 우리는 내려갈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적 그리스도에게 살해되고 3일 반이 지나면 다시 살아서 구름을 타고 올라올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도 무슨 얘기를해요적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상경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진 초라한 모습인 남자가 또 나타났어요 누구시오 물어봤더니 전 예수님하고 십자가 같이 못봤었던 도둑입니다 강도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건 뭐냐 이 사람들은 낙원을 곧바로 들어올 수가 없었다는 얘기죠 왜요 예수님이 낙원으로 들어오고, 들어오고 난 다음에 들어갈 수 있지 약속의 우리의 뭐예요 우리가 약속의 증거만 있으면 안 된다 약속의 구원의 약속이 구렇죠 구원의 증거만 있으면 안 된다 구원의 약속이 분명히 받은 사람이 하면 된다라고 그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그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 또한 예수가 구원의 증표로 준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구원의 증표로 준 십자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죠. 그게 뭐예요? 고난과 고통을 지고 나를 따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낙원 입구에 와서 아담과 성인들이 오기를 기다리는 중이었다. 직접 들어갈 수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게 바로 어디서 나옵니까? 제2의 성서 아포크리파에서 나왔던 니고대 복음, 본디어 필라도 행전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지하세계에서 복음을 전한 예수님이에그얘기야 여기서 지하세계에서 내가 누구예요? 내가 여러분들을 너러분, 구원해 준 내가 메시아야. 내가 그런 사람을 분명히 예수님은 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구약에서 나왔던 내가 메시아고 내가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야. 내가 만왕의 왕이야. 라고 복음을 전파하신 분. 여기에 영으로 가서 오게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는 얘기죠. 난 이런 사람의 얘기하신 거예요 그들은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복종하지 않는 자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복종하지 않았던 사람,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듣지 않았던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나 우, 우습게 봤지. 너희도 그 당시 나를 어떻게 봤어? 너희들은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고 저가 별벌리 없는 거예요라고 생각했지만 나는 분명히 너희들한테 약속을 지켰고 너희들 갖다가 구원해 줄수 있는 사람이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누가복음 23장 4 0에서4 3 절겸 예수여 당신이 나라 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고는 있으라 아까 조금 얘기했지만 니고데모 그, 그 복음에서 분명히 나왔죠 그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5절 6절을 보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예에게 사실도 구하리라. 이들을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으로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아까 아브라함 꿈 옥에 가서 아브라함에 있는 품에 있는 사람들 데리고 낙원에 가죠. 자 11에서 11장 39절 40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면마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으니 아까 보셨어요. 증거만 받았다고 얘기했죠.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구원의 약속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예수님이 내려가서 선포하시고 그들을 데리고 올수 있었던 거예요. 자 40절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배했은 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을 받고 난후 베드로가 깨달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자,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 자, 부당하게도 고난을 받아도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 본을 끼쳐 자취를 따라오라고 하셨느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고난을 부받더라도 고난을 받더라도 죄가 있어 매를 받으면 무슨 거예요? 고,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 맞는 게 당연한 거지만, 어떻게 해요? 선을 행했지만 고난을 받았다는 얘기야.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어떤 것을 어떤 예를 들어서 짐승의 펴라 그래갖고 우리가 백신을 안 맞고 여러 가지 있는 것 다른 사람에 봤을 땐 그것이 선일 줄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이 선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반으로 해서 이는 하나님이 알아운 것이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내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치고, 너희가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의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그 입에 거짓도 없으셨고, 이분은, 예수님은 죄도 범하지 않고, 거짓도 없었고, 욕을 당하시고, 맞고, 욕도, 맞고, 욕도 하지도 않으셨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도 않으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공의로 심판하신 얘기에 부탁하셔서, 하나님, 제가 이 잔을 피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이런 분이란 얘기죠 그런 분이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베드로는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나온 게 뭐냐면요 고난을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고 얘기하고 있죠 베드로 3장 18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려고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4장 1절 13절에 보면, 육체로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졌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육체로 고난을 받아서 우리가 죄가 멈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을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 이,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랍니다. 고난을 참여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5장 1절에도 마찬가지예요. 너희 중에 함께 그리스도의 고난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요. 나도 똑같은 너야 똑같은 한 장로야. 나는 함께 된 장로야. 그러면서 얘기가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야. 그리고 나타날 영광에 난 참여하자. 그러니까 뭐야? 고난을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자, 성령을 받고 난 후에 베드로가 깨달은 고난은 무엇일까? 그것은 유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 제목이 뭐냐면 이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 1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혼을 거스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육체의 정욕을 좀좀 좀 참아라. 행실을 선하게 가져 오시는 날에 하나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심판받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이 뭡니까? 자 그리스도를 위하여 할수 있는 특권은 뭐예요? 고난이라는 얘기예요 자 베드로전 4장 14제를 보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것이 어디서 나옵니까? 북한의 지하교회와 중국 지하교회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심막은 어떠냐? 어떻게 될까요? 지옥이죠 의인은 겨우 구원을 받으면 건강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뭘까? 자 요한계시록 14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이마에,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하나님의 진료의 포도주가 포도주를 마신다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불과 유황의 고난을 받고 또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고 그 이름으로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없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하느님 복음을 순종하지 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불과 유황의 고난을 받고 반나 쉼을 얻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항상 뛰어야 되고, 불구등에서 빠져서 그 뜨거운 걸 위해서 그 피하려고 막 뛰어다니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아까 거짓 나사로한테 부, 얘기한 게 뭐예요? 부자가. 나 입수에 조금만 물라도 달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또 형, 가족들한테 가서 나사로를 보내서 가족들한테 내가 이렇게 죄져갖고 내가 힘들으니까 너희들은 죄지 말라고 얘기하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거에 바로. 그렇지만 예수님 뭐라고 요 뭐라고 해요? 많은 선지자들한테 들을 말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귀를 갖고 있으면, 이게 하는 우리 설교하는 하나, 하나, 하루하루 하나, 하나가 여러분들한테 그게 정말 레마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므로 고난을 받은 자들은 또한 선을 향하는 가운데 창조주께서 의탁할지라 항상 그러더라도 창조주께 의탁하고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때 너희는 누구인가? 그런 그 사람들은 선택받은 자들만 마지막 때 천국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너희는 탁하신 족속이와 왕같은 제사장이라.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너희는 탁하신 족속이와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저희는 자존심, 자존감이 없어서 항상 남과 비교하고 그렇게 하고 있죠.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뭐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가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느님 백성이요.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뭐요태가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분명히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와 똑같이 산 사람이 있어요. 저대는, 보세요. 여기서 보면, 전에는 뭐예요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 백성이다.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던만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 백성을 선택받은 마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마가는 뭐냐면, 얼마큼 자기 목숨을 위해서 도망갔던 게 마가였습니다. 자,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한 청년이 봄에 배호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가니라. 무서워서 도망간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마가였어요. 근데 마가, 마가는 마가뭘했어요 마가 먹으면 졌죠 자, 120명이 모인 곳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마가의 집, 마가의 어머니의 집, 그 집이 참무지하 컸던 거예요. 거기에 120명이 들어갔던 것은 엄청난 크기예요. 그러니까 부자하 부자였죠. 금수였죠, 금수요. 자, 안식일에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 올라가니 거기에 12지자가 다 있었죠. 모인 수가 120명이나 되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2장 1절에서 보면 다 같이 모였더니 오순절날다 같이 모였더니, 하늘로부터 급히 강한 바람이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이어처럼 갈아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이 하나씩 하나씩 들어왔다는 얘기죠. 자. 또 보겠습니다. 자. 고난을 견디지 못했던 마가. 자, 마가가 참 그렇게 견활을 벗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자, 살람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이 여러 회당에 전할 때 요한은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요한이 누구예요? 마가예요. 마갑니다. 마가 요한입니다. 자. 자, 바울이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 바보에서 배 타고 반빌리아에 있는 버가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뭐예요? 반빌리아에 갔죠. 여기서 안디옥에서 이렇게 바보로 해서 구부러 섬으로 해갖고 버가이 반빌리아에 갔더니 어떻게 해요? 너무 힘드니까 예루살렘으로 도망가버린 거예요. 자. 그렇게 보세요. 보랭북점. 자 돌아가고, 자그 다음에 사도행전 15장 37절에 보면 바나바가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고 하나 바울은 반빌레에서 자기를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1차 전도여행 때 마가를 데리고 갔는데 2차 전도여행 때는 뭐예요? 바나바가 자기 조카인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그러니까 바울이 안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심히 다투어. 마가 때문에 심히 다투었다는 얘기예요. 피차 갈랐으니 안대옥의 둘이 같이 협력 목사였습니다. 불구하고 공동 목회를 했습니다. 불구하고 바나바가 마가 때문에 싸우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구부러를 가고 바나바는 구부러로 가고 자기 고향이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 형제들과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둘이 싸운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골레에서 4장 10절에 보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와 바나보와 생전 마가와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와 마가, 마가와 같이 갇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든 영접하라고 얘기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 바벨리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러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정말 바울과 무작위에 가까웠던 사람이었다는 얘기죠. 바울이 내쳤던 마가가 어떻게 다시 마가의 신이까 신니까 그러니까 바울의 신임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마가였다는 얘기예요 자, 마가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고생을 실었던 금수저였다고 얘기하고 있죠. 이름의 뜻은 비추다라고 얘기어 있습니다. 마가는 로마식 발음이고, 요한은 유대식 발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가 복음의 저자였고, 바나바의 조카였고, 부유한 집안의 아들이었고, 두려움이 많고 있는 힘이 부족한 자였다고 라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순절 우리 성령 강림에 보면 거의가 120명의, 120명의 그, 뭐죠? 그 사람들이 모일 정도로 큰 거였죠. 마가는 뭐냐면 오순절 예수님 십자가의 부활, 승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다 거쳤던 사람이에요. 교회 태동기, 과덕의 확정기 등 모든 것을 다 구속사적으로 전부 다 겪어서 교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그, 그런 그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가 는 요한의 부친에 대한 기록 전혀 남아 있지 않고요. 자, 마가 추진도 정확히 알수 없지만 바나바가 마찬가지로 구부러지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자,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는 부자하게 부자였던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수 있죠. 자, 그걸 볼수 있고요. 자. 자, 성령을 받고 나후 베드로가 깨달은 불시험 대처 방법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보면 여기서 보면 자 베드로전서 4장과 베드로전서 3장이 나와 있는데 자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불시험을 이겨내라고 되 있습니다. 자 불시험은 뭐냐?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이 오지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상이 오지지 말라. 그리고 두 번째 즐거워하라. 그 이유는 그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가 기뻐하려 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보면 9절, 14절, 1 6절에 보면 복을 빌어라. 그 다음에 불세미거든 복을 빌어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근신하지도 말고. 그 다음에 너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너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뭐예요? 니들이 뭐야? 니들이 소망이 뭐야? 그럴 때그 대답받고 상상 준비하라. 우리가 갖고 있던 소망이 뭐였어요? 저 베드로전서 1장에서 보면 그런 얘기죠. 예수님의 그 부활, 부활에 대한 소망이라는 얘기죠 우리도 마찬가지 소망이 있다 부활할 수 있는 소망이 있다 그런 것을 항상 준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또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욕하는 자들을 부끄럼당하게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또 나오는 게 뭡니까 마지막 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대한 지침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국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를 보면 정결한 행실과 온유와 안정된 신령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아내들아 자기 남편한테 순종하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아내의 행실을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랍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이 아내의 행실이 얼마큼 중요한지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정결한 행실을 하라고 했습니다 정결한 행실이라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아내의 행실를 똑같이 정결한 행실을 갖다 얘기하고 있고요. 외모로 하지 말라. 우리가 거치장 같은 거, 아름다운 옷을 입거나 금을 차거나 목걸이, 명품백, 이러니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이 썩지 않을 것을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사라가 아브라함을 뭐라고 했어요? 주라칭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그래, 순정한 것처럼 너희도 선을 행하고, 두런, 두런 일에도 놀라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게 아내들한테 얘기하고 남편들한테 뭐라냐면 아내를 갖다 버리지 말고 같이 살면서 그다, 그들은 연약한 사람이들이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들을 귀히 여겨라 그리고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것은 뭐예요? 아내들한테 잘하는 것은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게 뭡니까? 남편들은 기도가 막히지 않으려면 정말 아내한테 잘해야 되고 아내들은 정결한 행실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정결한 행실로 해서 안정된 신령을 가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성도들 앞에서 본 사역자, 그럼 교회에서는 어떻게 되냐 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장로들에게 권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까는 가정들은 되겠죠. 가정들한테, 얘기했죠. 근데 가정들한테 여, 이 여분의 여부, 중요한 게 여기 이게 뭐냐면 이거예요. 첫 번째 얘기한 게 가정입니다. 두 번째 얘기한 게 교회거든요. 근데 여러분, 지금 적 그리스도들이 할수 있는, 하는 짓들이 뭡니까? 가정을 파괴하죠. 가정들의 뭐예요? 성을 구분을 갖다 없애버리고, 동성애를 갖다 얘기하고, 남녀 구분을 없애버리고, 그래서 가정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뭐냐면, 교회를 파괴해서 교회에 모이는 것을 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한 게,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갖다 나오고 있습니다. 성도들 앞에 본이되라 사역자들, 목회자들은 어떻게 요 성도들 앞에 본이 돼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장로들에게 얘기하는 권한은이, 뭐 목사들과 똑같습니다. 나는 함께 된장로된 자요. 무슨 얘기예요? 바울, 베드로도 함께 된 자다. 똑같다는 얘기죠.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고난의 고난을 함께하는 사람이었다.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다. 내가 고난도 함께하고 영광도 함께 차지할 사람이라고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예요? 우리의 목회자들은 어떻게 돼요? 고난의 증인이고 영광도 함께 할 사람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뭐냐면, 하나님의 양을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원함을 하고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우리 현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도 떨어질까봐. 우리가 정보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지 않고, 방역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백신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건 됐음, 그게 그렇게 돼야 됩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분명히 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뭐예요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도 떨어지기 위해 떨어질까봐 그런 얘기 하지 않는 것들, 국국에도 얘기하지 않고, 백신에도 얘기하지 않고, 잘못된 곳에 얘기하지 않고, 공산주에도 얘기하지 않고, 이런 것들은 잘못됐다는 얘기죠.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권면하 쪽이죠. 양의 무리의 본이 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의견이 맞고 내가 이렇게 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명리조가 아니라, 정말, 그 상대편을 위해서 배려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얘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이 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젊은들은 젊은이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순종하고 교회에서 장로나 목사들에게 순종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겸손하고 겸손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신다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때 할려면 우리 가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에서는 섬기고 봉사하고 그 다음에 내가 할수 있는 것을 중요한 게 당당하게 떳떳하게 얘기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신 중요한 것은 더러운 이득을 취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국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국가에 대해서는 이런 얘기야자 보면 2장 13절에 보면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중간의 인간의 모든 제도는 뭐예요? 주를 위하여 순종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동성애 같은 건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주, 주를 위한 겁니까 그것이? 근데 어떻게 해요? 나라에서는 지금 전세적의 동성애를 갖다가 합법화시키려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를 통합하려고 합니다. 종교 통합하려고 합니다. 그게 주를 위한 겁니까? 아닙니다. 그거 그렇게 주를 위하지 않는 것은 어떻게 순정하면안 되는 거죠. 자 여기를 한번 보십시오. 이분들 분들 하나씩 하나씩을 보면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자기 이득을 위해서 한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도 순종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 하면서 뭐냐면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자유로 방종을 하는 데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순종하되 어떻게 해요?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하나님 종같이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위정자들은 어떻게 해요? 위정다들은 뭐예요? 주를 위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너무 나 많습니다. 무스람들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스람들에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공경해야 되고, 배려해야 되고,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공동체를 서로 서로 사랑하고, 그걸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왕의 위정자에게 존대해야 를 된다, 위자연자를 존경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인간 제도를, 제도를 갖다 우리가 순종하는데, 뭐예요? 주를 위해서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나라법보다 하나님 법이 더 위에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 분명히 겪게 두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대한 권면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자, 보겠습니다. 안민자들을 돌이키는 믿는 자의 선행. 안민자를 돌이키는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는 자의 선행이라는 얘기죠. 자, 여기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설 삼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로 구원이 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무슨 순전하고 아니와 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져야지 우리가 자라날 수 있다는 얘기죠.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욕을 제어하라고 그랬죠. 그것은 뭐예요? 영혼을 거슬리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느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의 선한 행실을 가져갔고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한 자들을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느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자들 위해서 우리가 본을 보여야 되지만 우리가 선행을 범해야 되지만 그들도 믿고 하느님께 영광 돌리게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느님께 영광 돌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목을 그렇게 했는데, 자, 보십시오. 제대로 전사 4장 2절에 보면 나머지도 계속해서 나오는 게 뭐냐? 하느님을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느님의 뜻을 따라 살수 있도록 만들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그 다음에 너희가 그들과 함께 방탕하게 살지 말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서 그리스도의 믿는다고 예수쟁이라고 우리가 남들한테 지탄 받으면 우리가 그,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예수 믿어가고 정말 잘못된 거야, 라고 하는 거가 아니라, 예수 믿는다 라고 우리가 과거에는 뭐예요 사자밥이 되고, 그, 목이 그쳐 죽고, 그렇게 됐죠. 순교했죠. 이렇게 되면 복이 있다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뭐, 무슨 얘기예요 남은 일을 간섭하지 말라고 써요. 남일에 간섭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제가 이걸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말라고 얘기했던 이유는 우리가 그것이 득이 는지 덕이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항상 뭐냐면,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1 6개러은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하느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 요한 계시록 3장 15절에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안 오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지도 하기를 원하라. 뜨겁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해여 버리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너희가 열한가 이런 것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너를 갖다가 알아도 모른 척할 것이다. 그러면서 너를 갖다 버려버리겠다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정말 무서운 얘기죠. 자. 고린도교의 3대 감독이며, 예루살렘교의 리더였던, 리더였으며, 로마 시민권을 가졌던, 가졌지만,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 실루아노로 되였습니다왜 실루아노가 되어있냐면, 아까도 못했을까요? 모든 것을 내려놨다 아까 우리가 구원의 방방에 대해서 얘기했죠. 이 내용들, 이거. 이 내용들이에요, 바로. 이렇게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실루아노라는 얘기죠. 이 실루아노에 대해서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실루아노는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자.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자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 함께 안디옥으로 가죠. 안디옥으로 가서 뭐냐면 보내기 결정하고 인도자인 바사바는 바사바라하는 유다와 신라더라고돼 있어. 요 거기 형제 중에 인도자 리더는 바사바 바사바라하는 유다와 그 인도자는 유다와 신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무슨 얘기예요 예루살렘 교회 리더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6장에, 16장에 보면 37절을 보면 바울이 로마사람 우리를 죄도 인정하지 않냐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뒀다고 이기하고 있습니다. 뭐요? 예 빌보 교회에서 감옥에 들어가서 두들겨 맞았다는 얘기예요. 누구하고요? 바로 신라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바울과 신라와는 디모데와 디모데는 하나님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데살로니가의 교회 에 편지한다고 이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까지 간 거죠. 거기까지도 갔었다라고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신루아노, 디모데가 대수알로니까지 갔고요. 그 다음에 너희 신실한 형제라는 신루아노를 말면 아마 너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너희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느니 이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전사 15장 15절에 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루아노가 뭐라고 썼어요? 베드로 전사를 대필했다는 것이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실루아노실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 여기는 또 아까는 여기는 실루아노로돼 있는데 실라로돼 있습니다. 실루아노는 본명을 써서 무슨 책을 쓸때 본명을 쓰고 신라는 아주 그 애칭 같은 거 아주 쉽게 얘기하는 것이 신라로 돼 있습니다. 자예루살렘꽤 리더이며 선지자인 질라였다고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20절에 보면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와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로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 바사바와 바사바라하는 유다와 신라더라. 그러니까 뭐냐면 안디옥 교회에 파송될 때 실제로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였던 유다와 신라가 동행을 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와 신라를 보내니 이 일을 말로 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2절에 보면 유다와 신라도 선지자라. 여기 나오죠. 신라도 선지자라고 얘기했습니다. 형제를 건면하고 굳게 하고 돌아가되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고 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그... 요, 요저 마가 요한이 여기 나오죠. 자, 그 다음에 38절에 보면 바울은 반빌라에서자기들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가,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이그 1차 전쟁에 도망갔던 마가를 데려 가자고 하고 바울은 뭐예요? 바울은 바나바가 안 된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싸우죠. 그러면서 아까 얘기가 나온 것처럼 바울은 신라를 선택해서 갔다고 얘합니다 신라를 선택했다는 것은 무작하게 애칭으로 우리가 볼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여기서 보면 이렇게 나오죠. 자, 그 다음에 빌리뽀에 가죠. 빌리뽀에 갔는데 거의 귀신들 여종이 있죠. 여종인데이 여종이 귀신들여고 점을 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돈을 많이 받죠. 근데이 여종이 딱 보니까 바울이 딱 지나가서 보고 보니까 고보이 사람이 무지하 높은 사람이야.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종들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뭐예요? 자꾸 쫓아다니면서 귀찮게 하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 바울이 예수 이름으로? 그 여자한테 귀신을 번뭐 나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여자가 저걸 못치는 못 거예요. 그 점을 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이 여자, 이 주인이 화가 나갖고 바울을 신라 갖다 붙여 봤고, 그관리들한테 넘겨버려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냐면, 노마사리은 우리가,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향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고, 노마사임은 우리가 이, 이 사람들이 저이 거기다 이런 걸... 저 보낸다고 이렇게 그저 복음을 전파한다고 얘기하면서 곧 고발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고발을 상관들의 옷을 찢고 이 사람들한테 막 두들겨 패는 거예요. 벗기고 패, 패 버렸죠. 그 다음에 뭐냐면 만에친 후에 뭐냐면 옥에가두고 거기에다가 착고를 갖다 이렇게 쳐봐갖고눕고 있죠. 그래갖고 있다가 뭐냐면 그다음 에 날이 셈에 상관들이 부활을 보내갖고 이제 바울 일로넘어사람이 우리를 죄도 정하지도 않고 막 때렸다. 이게 그러니까 보니까 이제 이게 지진이 났어요. 지진이 나갖고 이제 이 간수가 딱 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도망간 줄 알고 막 자기가 자살하려고 그러죠. 그럴 때 뭐냐면 바울이 가서 안수하고 이 사람을 믿게 만들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나와서 이거죠. 자, 나가 나 로마 사람인데 너희들이 막두렇게 팼잖아. 그럼 안 되는 거 아니야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놀라는 거죠. 이이 이, 이 사람들이 놀라갖고 이 로마 사람들이 놀라갖고 야, 정말 그랬어. 막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이렇게 비린복 감옥에. 어떻게 했어요? 신라가 도대 같이 감옥에 같이 맺어맞고 했던 사람이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 3대 감옥이 실루아노죠. 자, 고린도 교회를 갔다이 3대 감옥이 어떻게 하냐면 고린도 교회 가면 거기에 그 대리석에 3대 교회가 실루아노라고 되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점포 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 예만 되었는 이라고 되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요 예수님은, 노라고 얘기한 적이 없다. 전부 다예수만 얘기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고린덕교에 갔죠. 그래서 고린덕교의 3대 감독이 됩니다. 자, 사도행전 17장 10절에 보면, 바울과 실라를 베레하로 보내니, 아, 베살로니까 있는 유대인들이 베레, 베레하에서도 소동을 일으키건, 그러니까, 예, 데살로니카에서 그야손에의 해서 막 도망을 갔잖아요. 그런데 도망갔는데도 불구하고 이 배려와 있는 사람들이 쫓아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뭐 데살로니카에 피신을 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고 신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에 머물더라. 데살로니카에 머물었던 사람이었다고 신라를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냐면 베드로전서 5장 12절에 보면 여기 나오죠. 신실한 형제 실루아노를 말미암면 너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썼다는 얘기죠. 베드로 전설을 대필했다. 그 일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였던 누구예요? 실루아노죠. 실라였죠 그러니까 유다와 실라실라가 신라, 있었죠. 실루아노 그게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와 친했기 때문에 뭐예요? 베드로의 그, 그 베드로 전설을 대필할 수 있었다. 이런 관계였기에 때문 대필할 수 있었다고 볼수 있는 거죠. 자. 신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름의 뜻은 생각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리더며 선지자며,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였고, 헬라파 유대인으로 추정하죠. 그 이유가 뭐냐면, 안디옥교에서, 안디옥교가 그 이방인 집에서 불구하고 그들하고 친근하게 있고 했던 것을 보면, 결국 이 사람은 헬라파 유대인이 아니었는가 추측하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진 유대인이었고, 말씀과 능력과 위로가 있었던 자였다. 로마 고린도교의 3대 감독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어, 오늘 마, 저, 말씀인데, 너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20자리에 보면, 내가, 저, 여기 보면, 너는 택하신 족속이라고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택하신 족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리는, 아, 우는별벌 없어. 라고, 우리는 자존심도 없고, 자존감도 낮고, 우리는 그렇게 생동하고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예요? 항상 우리는 남의 눈치를 보고 비교하고 내가 옷을 못 입었니, 잘 입었니, 내가 명품백을 갖고 있어야 되니, 좋은 차를 타야 되니, 좋은 집을 타야 되니, 이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하느님의 백성이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국렬도 받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예요? 거룩한 나날요 그가 그의 소유된 백성인 걸 알고 우리의 자존심을 갖고 정말 당당하고 떳떳하게. 살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요한계시록 20장 4절과 6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자, 무슨 얘기가 나오냐? 또 내가 보자들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또 보노면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과 또 짐승과 그 우상들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이마와, 편에,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니냐는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여기 뭐라고 쓰여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그랬죠 우리가 뭐예요? 너희는 탁하신 족속이라고 하셨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천년 동안 왕노릇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짐승의 표와 우상의 경배하지 않냐 하면. 받지 않고 경제하지 않냐 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왕, 같, 왕 노릇을 할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건있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에 그들을 다시는 권세가 없고 도,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을 타리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여기에 왕 같은 제사장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웃음> 우리가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4절에 보면 내가 몇개 보좌 앞에 앉아들을 봤는데 사람들이 그 심판에 권세를 받은 사람이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술을 전하고 말씀 전하다가 죽은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말씀 전하다가 죽은 사람들이 보지 않겠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 그분들은 목뱀을, 당하도록, 하나님 뭐, 숨겨하도록, 저, 우리가 보면 숨겨 당한 사람인데 이 숨겨 당한 사람들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결국은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 순교한다고 하고 왔지만, 순교는 아무나 할 수가 없습니다. 손톱 밑에 바늘을 찌르고 손톱에 손톱을 빼고, 발가락을 자르고, 막 이렇게 하면 여러분 버틸 수 있어요. 주기철 목사님은 그걸 하신 분이에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은 순교 아무나 할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 아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있으면 순교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도바울도 순교했죠. 딱 그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그 다음에 뭐예요? 천년이 지났도록 살아나, 살아나지 못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요.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까지 살아나지 못하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6절에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다시는 죽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죽지 사람은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사장으로서 왕로를 탈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 전서가 마지막 전서 5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난, 나는 함께 장로된 자다라고 되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 너희들과 함께 고난의 증인이 된다고 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다. 나는 그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겁니다.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려면 앞으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것이다.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면 어떻게 해요?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이 여기서 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 7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됐습니다. 자, 보게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촛대를그 자리를 옮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고난을 갖다 참여하지 않고 일상법에 타협하고 위정자한테 타협하고 아부와 첨하고 만문신 섬교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촛대를그 자리에서 옮겨줬다고 옮겨 말씀하고 계십니다. 귀 있는 자란 성령의 교회자리에 가시는 말씀을 잘 들을지어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귀 있는 사람들은 요 정말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립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들리지 않습니다. 백신에 대한 내용들, 얘기, 얘기, 아무리 얘기해도 백신 맞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 이기는 뭘까요? 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기는 그들에게는, 그것을 이기는 자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의 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영광에 참여시킨다고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레슨이 있습니다. 잘. 믿는다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 인내로 불의 연단을 통과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많은 목회자들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처럼, 복음에는 하나님 의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어떻게 해 믿음으로 산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원받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곱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야곱에서는 이렇게, 왜요? 믿음이 예수 그리도와 함께 온전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습니다 그러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행함이 의롭게 만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연단을 슬기롭게 인내를 통해서 통과하면 구원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기 바랍니다.